1508시간, 나그 반으로 나눴다 어, 나 어디 가는 거야? 어디론 가로 갑니다 야나좀 꺼내줘 어.. 니네 지금.. 그 구덩이라도 들어간.. 응. 어. 올라갔다 뭔가를 좀 훔쳐야겠어요 뭔가를 좀 갖고 가도 되겠습니까? 무엇을 갖고 갈 겁니?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져가세요. 혼남물 스틸. 전력 없음 뭐야? 전기 다 달았다. 배터리 없다고. <웃음> 그새 배터리 다다아 삐. 빛... 야, 맞다, 요, 형광등 하나 가져가라, 작업등. 오케이. 아, 맞다, 저기 내템 버려놓은 거 있었지? 응, 어, 꼽았다. 작업등 이다 어디다 꼽힌 거야, 도대체? 아, 여기 바닥에 있네. 얜가? 어, 그거 주워가라. 그리고 통도 주워가라. 야, 잠깐만, 야, HDMI 줍는다, 얘가. <웃음> 어나 여기다 날래. 혹시 모르니까 미리 호남물 하나 만들어야 하나. 이모로 만들까, 호남물로 만들까. 호남물. 아맞다 드릴. 드릴? 드릴 어디 있더라? 나이 통간 다 채워 올게. 아 그래, 내가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 니네 드릴을 내가 들고 있을까?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 만들 차례인데 몇개몇개 몇개 들고 갈까 통? 어통 받고 몇개 없다. 가져가고 싶냐? 여덟 개다. <웃음> 어. 음, 기왕이면 짝수로 가져가라 그런 건. 나 지금 몇개주서 가냐 내가? 통두개가또 비었다. 꼬꼬 두개 어? 여덟 개 어때? 어 가져가라 그만큼 여덟 개를 채워오겠습니다 근데 우리 언제 남성? 지구로 가는 겁니까? 어? 실바로 언제 가냐고? 예 징룡 끝날 때까지는 안 된다 끝나 <웃음> 징룡 다이상... 끝날 때까지 우린 못 간다 그럼 나달 표면 좀단수하고 있을게 어... 쓸만한 것도 주워오고 히우스도좀 하고 어히우스 할래? 아니요 거짓말이었어요 그거는 아 거짓말은 아빠아침 나도 태도 좀 들어야겠다 아 맞다 야야 응. 야, 집으로 와봐 왜? 줄거 있다 뭔데? 포장기라고 선물이 있다 아야 그럼 테터 야. 하나만 버리고 갈게 와 떨어져서 다칠 뻔했다 포장기 여기 두개 있다 잠깐만 태도를아 테더를... 잠깐만 통을 두개 그냥 빼갈게 뺄게 자리 포장기 두개 챙기는 게 낫겠다 이막 음. 써도 되나 포장기 포장기 어저 통만 채우면 막 써도 된다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있고다어 포장기 통 6개인데 그냥 흑연 만들어서 계속 쓰면 돼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열심히 등산하시면 됩니다. 예스. 난 기지 관리 조금 하다가 나가야지. 뭐하러? 포장기 추가 생산해야겠다. 아 어, 유도 표지. 걸어간다. 이 뭐더라? 망가진 건가? 망가진 거네 얼 쉬고 절 쉬고 돌아간다 됐다 올라간단계를 추가 생산합니다 그리고 난 이제 니네 따라서 밖으로 돌아다니겠 아, 야,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혹시 양쪽이... 통 짝수가 아니라 홀수 들고 갔나? 아니, 여섯 개. 왜 통이 하나 남았지, 여기? 어디 떨어져 있나? 아닌데? 왜 음... 통이 남아 있지, 이거? 난네 개인데? 아, 여기 두 있네 두개 남아 있을 걸. 어, 두개 맞다. 걸어가, 니도 갈래, 같이. 어, 나도 탐사할 거다. 내 길게 이어놓은 길게. 그쪽을 탐사해봐. 어, 아, 저기. 아, 근데, 그, 드릴, 드릴 모드는 기왕이면 좀 이제 적게 사용해라. 왜냐면 전기 끊었다, 지금. 오케이. 계속 소비하면 그것도 자원 낭비니까 끊어놨거든. 그 계속 쓰다가 걸리면 아, 그... 숨통도 날라가, 맞아. 끊어지나. 어, 으악, 니네 숨통을 돌릴거든 좀... 그 아니면 내가 태양열 발전기 들고 다녀도 되나? 태양... 어, 거야? 어, 그런 건 상관없다. 발견한 거 들고 다니는 건 상관없다. 발견해야겠네. 발견 하나... 과연 쉬울까? <웃음> 다시 이 길을 내려갑니다. 골짜기를 내려가서... 아, 다들 이 멋있는 분출구멍을 뽑아보자 그냥 분출구멍 머가리를 뽑아보자 그러려고 네, 근데 혹시 저기서 기체 추, 수집하나 기체 수집은 그게 아니? 저런 데서 안 하고 그냥 기계만 하나 설치하면 된다. 음. 기계만 하나 설치하면 알아서 해준다. 다. 레진이 있다, 여기. 무시해라. 지금, 무시해라. 지금 무시. 우린 레진은 충분하다. 암모늄도 있다. 지금 우리는 흙을 채워야 하는 그런 거무시해더래 으악! 획득한 바이트가 이상한 숫자다 만돼내눈넌 귀가 썩었고 나는 눈이 썩었다 저 미네랄이 하나 있네 아 그래 돌아다니면서 이, 이런 것좀찾아보려고 우주선 같은 거 아... 우주선 안에 좋은 게 많더라 어 좋은 자원은 많다 이게 유기물이야 미네랄이네 좋아 연구 자원 하나 섭취했습니다 너도 이거 한번 해볼래? 뭐, 요, 요거 한 번, 꺼내볼래? 이거, 우주선 잔에. 어, 어디 있는데? 계속 오다 보면 우주선 잔에 있는 데 있다. 아, 아 근데 여기 꼽혀있는 거 말고는 없나? 주변에 살펴보면 또더 있을 수도 있고. 총두개는 채웠다 아호남물 중간에 없나 내지말고어 찾았다 어? 야 태양광 소형 태양광 발전 찾았다 어? 그거 니네 꽂고 다닐래? 아니면 필요 없으면 내네 꽂고 다닐래? 드릴 쓸 거니까 아호딱 혼합물 좀 캐야겠다 당장 테더가 부족하다 뭐..뭐야 여기? 여기 스텐드도 있고 요 안에 니 혹시 어떤 크레이터 안에 들어간 적 있나? 크레이터? 크레이터? 여기여기여기인데 딱히 간 적은 없었을 건데 근데 왜 여기 테더가 이어져 있지? 기분 탓일거든 내가 이어놨나? 아, 니 쪽으로 통한 전기 연결을 끊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왜? 그냥. <웃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무 짓도 안 하기는 뭔가 일을 했으니 그렇지. 어딘가엔 했을 거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오. 전기 배터리하고 중형 풍력 발전 하나? 호남물이다. 어? 방금 50? 어? <웃음> 데 어? 큰일 날 뻔했다 아슬아슬하게 아주 아슬아슬했어 파워젤 하나 주웠다 달 지형이 족 같아가지고 어 우주선 자네다어 그거 한번 파서 한번 해 봐. 근데 내가 좀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어. 저기도 저기 있네. 음, 섬 아연석. 야, 여기 그러고 여기 동굴 같은 데 들어가 봤나 우리 섬 아연석이 필요하거든 아 맞지? 어 근데 그걸 내가 우주선 안에서 발견한 게 다거든? 어째서일까요? 그러게요 잠깐만 아, 됐자저게 미네랄인가? 마인드. 어, 뭔가 찾았다. 이건 뭐지? 뭐 이상한 건축물 같은 거 찾았는데. 무슨 건축물? 어, 뭐야? 한번 가 볼까, 일단. 음, 이열 테더가 있으면 가봐 봐. 음, 테더는 있다. 이상 한 건축물이다. 패더, 내가 세, 세 번들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녀 가지고. 어? 도중까지 달성. 형태와, 다른, 형태와 형태. 다른 형태. 뭐야? 몰라. 이도 깨지 어. 같이 깨졌다. 아, 여기 도달해서 그런 건가? 뭐 도달했나? 어. 좀 예쁜 건물에 들어왔다 어? 어? 뭐야 이거? 뭐 이상한 케이블 플러그 같은 거 있는데 아 혹시 육각형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건물이? 어그 삼각형으로 막 되어있고 반짝거린다, 마구. 어, 섬 아연석이다. 어, 진짜? 자연, 상태. 어, 찾았다. 자연산, 자연산 아연석 찾았다. 어, 근데 나이 건물을 찾았는데, 이 건물은 뭐 하는 거지? 그건 나중에 엔딩볼 에 쓰는 건물. 아, 진짜? 어. 일, 일단, 마, 마크 내놓을까? 어. 근데 마크도 할 도구가 없을 텐데, 아마. 그 어차피 태도로 이어져 있으니까 마크는 된거지 근데 테드로 이어져 있어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음. 지금 요 소마연석 자연산지를 찾았거든 나는. 음. 설마 이걸... 이거... 오! 이쪽 경로 이어지네 뭐라? 어. 뭐 동굴 안에서 나지? 아니 지금 난 밖에서 발견했다 아, 어 밖에서 나오나 보구나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뭐 그런거야 제스 포 비쇼? 뭐야 이거? 제 창조 아이템 돼 있는 거는 당장에는 쓸만한 일이 별로 없는 애들이다 뭐 음. 당장에 우리가 저게 필요해서 막 쓰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보라색 미네랄 갖고 올까? 어... 나 테드다 썼다 그럼 주변에서 공급해라 고난물 정도는 어디선가 찾을 수 있을거야 현장 연구 유닛 주변에 혼합물이 안보인다 일단 삼각형 프리즘같이 생긴 건물을 찾았고 아... 그... 그프리즌 같은 건물... 뭐, 그거는... 응. 어... 그... 엔딩보드에 쓰는 건물이다 그냥 놔둬놓으면 되나? 어... 아직은 쓸 일이 없다, 밖에. 어? 유기물 있는 밑에? 어머나 세상에... 유기물 있잖아? 꺼져. 일단 미네랄 큰거 하나 들고 와볼게 많이 이건 미네랄인가? 미네랄이네? 지금 7800바이트나 있는데 일단 집으로 갖고 갑시다 나도 집으로 가려고 어 뭐야? 뭐 죽은 거야 나? 죽었다고? 어? 어 갑자기 돌연사했다나? 저거 빨리 쭉어나 뭐, 주... 저거 빨리 쭉들러갈게어 늦게 주소 되긴 된다 살안에 있을 거야 음. 아이템이 아 근데 갑자기 돌연사했다 이가 여기 길이 너무 뭐같이 돼 있다 그러고 여기는 분명 달인데, 어떻게 식물이 있을까? 약간이라지만. 그러게. 신기하네. 아니면 내, 길, 길 갔는데 길 사이로 식물이 자랐나 보다. 어이 아이템 찾았나? 아 찾으러 가려고. 고낭물두 개만 개고. 이걸로 쭉 까야 된다. 나중에 섬 아연성 나온데 좀, 위치 좀 말해봐봐. 어, 나는 이거 자원 정리하고 갈 거든, 거기로. 아, 탈리야 좀 많이 머네. <웃음> 다 왔다. 아, 토양을 거의 다 채웠는데 못 채웠어. 그냥 쬐끔만 채우고 아요 터널 위로 그게 그놈이 자랐다 식물이 자랐다 아, 죽어 이 나쁜 녀석들 좋아 통네 개를 채웠다 해더번드 이렇게 만들죠. 뚝. 네가 연장한 길로 추정되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 조심해서 가시. 오케이. 저바이트 모아서 어디다 쓰니 이제 바이트 이제 좀더큰 우주선 이라든가 그런 걸 연구해야지 7,943 땅에 들이박았다 혹시 이 산소 끊어도 되나? 음. <웃음> 끊겼을 것 같은데? 됐다. 응안 끊겼더라. 어? 사악하네 어디 연결이 됐대? 이 지점이다. 이 연구자원 엄청 많다. 다인. 아 연속인들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 내가 현장에 던온 곳이구나. <웃음> 계속 탐사해봐야겠어. 익스텐더 필요하나? 익스텐더? 아뭐 딱히 필요는 그렇게 없긴 한데 쌓아두면 나중에 쓸 일은 있지 언젠간 쓸 일은 있겠지 일단 챙겨가 봅니다 공간 없으면 버려도 된다고 나중에 공간 없으면 버리려고 이 건방지 녀석 좋아, 이제 아이언 석을 좀캐보도록하네 내가 어 일부러 인벤토리까지 쌀쌀 비우고 왔다 이 새끼들아 으악! 내 눈! 눈이 음. 두번 멀었다 <웃음> 설마 그것이 떴나? 음. 미네랄 연구하다가 를 추가로 달 동굴에는 달 지상 지하로 들어가면은 아연석이 나온다. 음. 음? 달 동굴 있다, 얘가. 음. 거기로 들어가면은 보통은 아연석이 나온다. 이게. 음. 여기는 아연석 아연석이 나오는 곳이라. 원래는 아연석이에철망강석보다더 많이 나와야 정상인데 우리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운이 좋다 해야 할지 나쁘다 해야 할지 모르 운이 좋고 나빴다 젠장 그거가이 나쁜 녀석 어 흑연? 흑연도 있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흑연은 한번나는데 그렇게 뭉쳐서 나는 놈들다 고난물이 없나 여기 순간 34인중 니도 뜨지 어, 니가 채취하는 건 나도 뜨고 내가 채취하는 건 니도 뜨아 연서 캘라면 아무래도 동굴로 들어가야 할것 같아 오케이 일단. 일단 당장에 두 개쯤 캤는데 이거를 세 개인가? 응더 응. 필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 나 10초간 슬라이딩 해보고 싶다. 슬라이딩? 해보시면 됩니다. 대신 어떻게 될진 장담 못함. 도중까지 깨지. 뭐야, 체도 부족해. 아, 동굴 더내려가다 깨겠다. <웃음> 도중까지 깨졌다. 미친. 어, 그, 10초 동안, 뭐지? 계속 슬라이딩 하면 깨진다. 내 달에 그게 크레이터 많아가지고 바로 깨진다 어 깨졌어 다리 접질렸다 <웃음> 아 방금 50모바이트 본거 같야어니 네 저기있다 나도 보이지 어? 네, 니 어... 네 뒤에 보인다 니네 표식 보인다 <놀람> 온통 다 채웠다 69 56 슬라이드 존나 오래 탔다 그 10초 동안 계속 해봐 7초는 부족할 것 같다 10평방야드라는 더 좋은 까지 깨진다 68 어? 꾸준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기서 4시간 동안 있었나보네 아, 존나 크고 아름다운 거 주웠다. 레진거리. 니 뒤에 나이가 있다. 가끔씩, 저 잠겨있는, 그큰거 있다, 얘가 상자 미스무리에게 생긴 거. 음. 저것들은 조건에 맞추면 조건에 맞추 열을 열린다. 그리고 오케이. 저거는 시린더라던가뭐 그런 영재를 그 얻어야 되네. 어, 저거 하나에 거의 천씩 주는 것도 있다. 절. 전화 나 뿌리다 저거 하나에. 내 철은 어디서 캣냐? 철은 딴행성 가야한다 언제 가는데? 우리는 언제든 갈수 있다 로켓이 있기 때문에 갈수 있다 내가 왔다 나도 돌아왔다 <웃음> <웃음> 뒤질뻔했다 아 너무 오래 있었나 바깥에 <웃음> 왜? <웃음> 음, 연구 아이템 우스스 쏟아져나. 슬슬 유기물 또 꺼던, 꺼던 해야겠다. 5통. 됐다, 6통이다, 나는. 도대체. 그리고, 테더도 좀 갖고 와야겠다. 섬마연석 해와야 되나? 어, 있으면 좋다. 나도, 나도 두 개밖에 모르겠거든, 지금. 테더 본들 일. 간다. 출동